대화놓고이니다 하나 대박이 만이 치고 그리 네, 이렇게 면 네. 네. 다 보이니까. 여기 아까 자종이들와 봐요. 아까 여기 배님 잡던 멤버들부터 해 가지고 어. <웃음> 그러니까 아, 그러니까. 네. 네. 아니 네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요이 네. 어,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. 네. 이렇게 하잖아 여기 있다가 하나나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안타 거. 하 거죠?